수많은 발자국만 모래 위에 남았네 나만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아도마니 발밑에 적신에 올 사람 갈 사람도. 아어 <목소리> 만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하도만이발밑 적시네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나만이 홀로 서서 접에도 떠나고 저 갈매기도 저 멀리 떠나고 웃으며 걸어가던 야곱만 모래 위에 남았네 나만이 여기에서 부었을 기다리나 Yeah. 올 사람 갈 사람도 나만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파도만이 발밑 적시네 올 사람 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나만이 홀로 서서 파도소리 언들도 다가 고, 수많은 발자국 만 모래 우 리의 남 한내 나 만이 여기 에서, 무엇 어. 기다리나 밀려오는 아도만이발밑 척신에 올 사람 갈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요 나만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파도만이 발밑을 적시네 사람 또 도... 가에 저 배도 떠나고 저 갈매기도 저멀리 떠나고 웃으며 걸어가던 나만 나만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아도만이 발밑에 적신네 사랑도 가만히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파도만이 발밑은 적신에 올사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나만 홀로 서서 걸어가던 현들도 다가고 수많은 발자국만 모래 위에 남았네 <목소리> 나만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아도만이 발밑은 적시네 사글자 나만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파도만이 발밑을 적시네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나만이 홀 서서 바도소리 들어보네 저는 바닷가에 저 배도 나만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아도만이 발밑에 적시네 사랑투 나만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하도만이발밑 적시네 저 멀리 떠나고 웃으며 걸어가던 현들도 다가고 수많은 발자국만 모래 리에 나만내 나만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아도만이 발밑에 적시네 사람도. 두... 만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다리나 밀려오는 파도만이 발밑을 적시네.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나만 홀로 서서 바닷소리 들어보네.